얘 응? 이름은 김수동이고, 야 우리보다 낫다. 야, 심지어 1종? 아, <웃음> 대형 면허랑 수동 면허아 얘가 수동이고 얘가 대형이 야, 미쳤다 진짜 야, 우리보다 낫다. 야, 보여 있어 보여 얘는 오토 리다 낫다. 다 진짜 아, 아동이야저아 자동. <웃음> <웃음> T자우쳐, T자우쳐. 저걸로 보는 게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? 저걸 한번 찍고. <웃음> 아니, 왜 이렇게 화장가 주세요? 아니, 난 오히려 사실 좀 자신 있었어요. <웃음>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옆에서 너무 유난할 거니까 나도 지금 이게 사복포시 같고 막 지금. 그러다 <웃음> <어려워. 웃음> 이래. 나한테 마음의 집만 지고 자기는 이제, 아, 됐다. <웃음> 지금! 아, 나. 아, 저기서 시작하나? 어. 보다. 불합격이래? 응. 오 h s 언니,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? 나도 그래. 모르겠어. 헉, 축하한데, 누가 훅갔했어 어. 그럼. 응. 앞에 사람이 실수하는 것 같아. 조용. 확인되었습니다 네. 응. 크도고 응. 응. 다시 올리고 드라이브 아. 출발 오, 갑자기 긴장돼 생각이 응. 안나 언니, 언니가 언니 응. 나중에 여름이니처럼 응. 운전을 엄청 잘하게 되면 이 순간이 정말 재밌는 응. 기억이 될것같아나 억울해 주황색은 응. 괜찮다고 난 했잖아 난 그래서 엑셀 밟으라고 응. 난 강사님이 했었어 우리 강사님은 그런 말 안해 라고 했어. <웃음> 주행 때 무슨 신나한 선생님 못 보고서. 다음 주 토요일에 <속상에 웃음> 다시 재시험을 보는 걸로. 열미. <웃음> 어때? 훌륭. 기능 시험 통과하면 기분이 새벽. 어때? 훌륭. 마음이 무섭지 같이 해야 되는데. 나도 다 왔는데. 엑셀 말면 그 구간만 가속 구간만 통과하면 되는데. 다시 보자. Oh, oh, oh, r h oh, oh, oh, o